분 이내로 도착하자 네 알겠습니다 <웃음> 망했다 망했다 그래서 잠깐만요 오케이. 네 다녀오세요 어. 네. 반갑습니다 한국타자입니다 지금은 제가 오랜만에 어, 집에 내려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방금 막 출근하셨고요 아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맨날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 어버이날 때뭐 부모님께 뭐좀 해드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버이날이 되기 며칠 전인데 오늘 저녁식사를 한번 준비해볼까 합니다 좋아하시겠죠? <웃음> 일단 장보러 가보실까요? 어, 쉽고습니다 장보기 전에 집에 어떤 재료가 있고 어떤 게 없는지 조금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또 제가 자주 있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웃음> <웃음>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오늘 제가 만들 음식은 어 돼지갈비찜이랑 자체랑 미역국이에요. 근데 미역국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고기 안 넣고 완전히 그 미역의 어떤 본연의 맛을 우려내가지고 하는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야채 종류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돼지갈비랑 잡채랑 어 돌미역만 사면 될것 같아요. 아니, 잡채가 아니라 당면. <웃음> 다이어트하는 동안 라면 못 먹었었는데 오늘 점심은 라면입니다. 라면 맛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김장김치 한잔 하고, 음, 아 맛있어. 김밥도 사왔어요. 아. 음, 음. 미안합니다. 부모님 저녁 해주는 영상인데, 뭐 그것도 먹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밥이 그냥 김밥이 아니고 땡초 김밥이어서 상당히 맵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이제 진짜 장보러 갑시다 <웃음> 장바구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웃음> 어후 거의 다산것 같네요 없는게 있으면 없는대로 하죠 뭐 안녕히 계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 고구마 케이크 하나만 드시겠어요? 이 안에 있는 거. 저거에요? 예. 네. 장을 다 봤고요. 지금이 3시인데 한 6시쯤 부모님 들어오시거든요. 미역국은 먼저 끓여놓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끓여도 되니까 지금 먼저 끓여놓고 일단 돼지 핏물 좀 빼고 양념까지만 준비를 해놔야겠어요. 그리고 한 5시 반쯤에 이제 당면이랑 돼지갈비찜이랑 같이 조리를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요리를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잘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레시피 한번 쓱 보고 제 마음대로 해요. 보통 어차피 한식은 다뭐 볶거나 뭐 찌거나 끓이거나 이게 다여가지고 양념은 어차피 들어간 재료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때그때 이렇게 간만 맞추면 되니까 최대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엄마한테 계속 오늘 저녁에 거냐고 계속 물어봤거든요. <웃음> 뭐 먹을거냐고 계속 물어 봤거든요 뭐잘 모르겠대요 혹시나 이제 저가 내려오면 한 번씩 외식을 해가지고 그냥 그냥 계속 집밥 먹고 싶다고 말을 해놓긴 했어요 근데 아마 눈치는 못채셨을거예요 이제 미역 불릴건데요 이정도만 할게요 이정도 이제 미역 불리는 동안 야채를 좀 미리 다듬어 놓겠습니다 띠리띠리띠리 한구의 남자는 한구의 남자는 갈맹이도 사랑한다네 아 망했다 망했어요 아 이거 생각보다 예쁘게 안되네요 마음에 안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큰지어 큰지어 원금주야 정말 정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어버이날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어요 자녀의 날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녀의 날이 있나? 당근이나 와서 썰겠습니다 자 잘하자면... 가자 이제 재료는 얼추 준비가 된것 같고 뭐 요리 채널이 아니니까 레시피는 생각하고 빠르게 요리 거의 다 완성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l e 렛츠고! 아 지금 큰일 난게 지금 미역국 끓이고 있는데 까나리 액젓이 없어요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분명히 어디 있을텐데 아 이거 못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웃음>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아, 어떡하지? 정말 다행이지 집앞시우에 멸치 액젓을 팔아가지고 와 찾았습니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돼지고기를 한번 삶아줄 거고요. 미역, 미역, 한번 보세요. 색깔,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맛있어 보이는데. <웃음> 그리고 이제 양념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은 걸 이제 재워주고 있고요. 이제 빨리 잡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시간도 안 남았어요. 5시 20분이거든요 부모님 언제 오시는지 한번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오 어디십니까? 이제 엄마 학교에서 출발했어요 아하 그렇군요 조심해서 오세요 5분 이내로 도착 예정. 네 알겠습니다 네. 6시 온다며? 망했다 망했다 그래서 잠깐만요 아 일단 이렇게 된거 케이크라도 먼저 해야겠어요 6시 온다면서 이렇게 어딨어 밥은 되고 있고 갈비찜 이제 끓이기 시작했고 당면은 이제 면만 삶으면 됩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아빠는요? 아빠 이 뭐야? <웃음> 빨아 진짜 손이 안맞네 손이 안맞아 이게 뭐야 빨리 아빠 데리세요아 네 그래서 물어봤구나 네. 그럼 좀 꺼라 아, 알겠어요 <웃음> <웃음> <웃음> <오우> <웃음> 준희 <웃음> <웃음> 야 이 녀석이야, 이 녀석이. 에이. 어, 또내체 뭐야? 네. 이반지 다... 딸래미를 하게 키우고 있는거 지원. <웃음> 일단 일단 이거 마무리할게 요 엄마. 어, 네, 마무리가. <웃음> 나 엄마 여섯 시 오는 줄 알고 여섯 시맞춰고 있다가. 아. 오분 후에 도착한다 해가지고. 니 나는 뚝 뺐네. <웃음> 네, 완전 지금 혼자 난리 부르스다 치고. <웃음> <웃음> さよ 아들네 아들아들 오늘 부모님을 위한 갈비찜과 와 갈비찜, 정말. 미역국 소량과 잡채를 야. 준비했습니다. 감동입니까? 아들, 난 보람 있네. 그럼 잡자 보세요. 고맙다. 고맙다. 네. <웃음> 아, <웃겨. 웃음> 가열치만여운보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거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자 같이 먹자 귀여 네. 응. 어버이날 상여운 드리기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아니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가 생각 맛있다 이거 근데 고인도 굉장히 부드럽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그래왔다 이제 남아있는 거 갖고 가죽지 당추니까보다 맛없다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부모님 식사하시는 거는 못 찍었는데 진짜 다행히도 너무 맛있게 잘 드셨고요 엄마, 아빠가 뭐 잠깐 나갔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항상 솔직히 주로 어머니가 요 음식을 하시니까 퇴근 후에도 고생하시는데, 뭐 하이파이브를 <웃음> 치실 정도로 <웃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기분이 좋고, 뭐 맛을 떠나서, 그냥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로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거의 뭐 음식한다고 하루를 다 보냈는데 되게 의미있었고, 뭐 누군가에는 이게 저녁 식사를 차리는 게 굉장히 익숙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제가 해드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정말로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올해참 기억에 남는 어버이날이 될것 같습니다 뭐 항상 가까이 있는 존재라 소중함이 무뎌질 수도 있지만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부모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앞으로도 뭐한 번씩은 이런 거좀 해드려야겠네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그럼 오늘도 정신없는 저의 브이로그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도전으로 여러분이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아 그리고 모든 엄마 아빠 화이팅입니다 <웃음> 우리 엄마 아빠도 화이팅 사랑해요 안녕